안녕하세요, 허산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영의 산신도령입니다 산신도령님하고 인연이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인연이 다서 제작분이 이셨셨지지인이참깊지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랑사 처음 시작했고, 우리 사랑사 처음 시작해가지고, 산신도령 엄마가 먼저 점치러 오셨고, 산신도령도 점치러 왔고, 엄마와 같이. 그래서, 제가 사항사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또, 엄마도 산신 기도하고 싶었고, 또, 우리 산신도령도 기도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삼합이 마저가 인연이 될려 하니,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이만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호산신보배는 기도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잖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아무리 똑똑고 잘났고 학벌 많고 해도 학벌과이 세상에 다 살아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도 넓어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정신이 첫째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야 마음의 폭도 넓어지는데 엄마하고 사랑사 기도하기가 돼가지고 3년을 기도 했습니다. 음. 3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산항사의 신도님들은 산신도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항상 정장 입고 깔끔하게 막 낮에는 막 잠을 자든 운동을 하든 지게를 지든 굉장히 부지런했고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하고 껴르지 않고 밤이 되면 은 머리를 감고 항상 무스로 바르고 내타이를딱 메고 제일 앞에 앉아가. 산중대화 보면 제일 앞에 앉아있습니다. 네, 기도의 안내 영상에도 보면 맨 앞에 앉아있죠. 예. 기도를 한없이 열심히 하는 거라. 나는 바빠가지고 뭐니 네 기도 잘하니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말이 무슨 필요하노. 마음속으로 다 읽는 건데 사람 한 마리를 훑어보면 다 아는 거아니 그래서 참 엄마도 기도 열심히 하고 아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엄마 마음도 편안하고 어, 산신도령도 편안하고 그래서 사이 깊은 사연은 다음에 유튜브 할 적에 우리 산신도령이 다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간단하게, 어떻게 인연을 알았다 하는 것만. 그래서, 엄마도 산신교도 열심히 해가, 그렇게, 그 유튜브도 나왔지만은, 산중대와도 나왔지만은, 자궁암인데, 나서 벗고, 암이었잖아요 피를 섞고 나서 벗고. 또, 종교도, 남녀 호랑이인데, 완전 바깥 벗고, 35년이나 다니던데, 산신도령도, 그 종교의 1등이었단다.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했단다. 그랬는데내 조상이 최고 아이가? 이제 믿어본 사람은 내 조상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내 조상이 최고니까 산신도령이 이 자리에 내하고 같이 앉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가슴이 아파 다 못하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기가 너무 아픈데. 나도 자석 키우는 엄마가. 그뭐 산신도령 엄마는 내보다 열배더 아프겠지요. 마음이. 그래서 산신도령도 되게 깊이가 있고 마음이.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고은산 할아버지하고, 산신도령 할아버지하고 다 인연이 됐겠지요 너무나 보니까 신도 동자 쓸려고 또리또리하게 왔고, 사주도 신이고, 팔자도 신이고, 타고날 때도 신이고, 산신도령 집에도 사는 게 굉장히 편했어요. 너무 편고이 빨간 돌도, 집은, 집은 다 날라갔지만, 집은 경매로다 날라갔지만 이돌 하나만은 이돌두 개가 너무나 좋아가 산신 돌이 엄마가 이거는 무슨 돌인가 하면 부적약 돌입니다 부적약 아, 부적 쓸때 부적 음, 쓸때 음. 있는 건 부적약입니다 부적, 음. 부적 쓸때 갈아가지고 하는 거 경면주사인가? 그 경면주사 뭐 그래 아. 이 경면주사 약인데 굉장히 돈을 실것같뭐 비싸게 쌓는 거야 음. 엄마가 한재산인기라그 정도로 엄마가 해가. 다른 거는 갱매에 다 넘어가도 이것만은 뺏기고, 싶, 뺏기고 싶지 않아어 우리 산항사에 갖다 놓고 싶었는데 산항사에 갖다 놓기는 이 좋은 명품을 산항사 갖다 놓기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산신도령이 엄마가 우리 저이층에 갖다 놔라 하더라고 너무 명품이니까 이거는 부정약입니다 갱맹조사갱맹조사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고 1층에고 짐이 많어가, 나 음.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굉장히 무겁거든. 이거 깨가지고, 깨가 가루가 부적 쓰면 됩니다. 음. 경명주사 경기도 양평에서 갖고 왔거든. 그 많은 돈을 들이가. 이거는 열 사람, 열 사람도 들 수가 없어. 기계가 와가 들지 않으면. 그래, 2층에고 1층에고 놀라 하니까, 놀 자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 마당에 놨는데, 마당에 놓으면 기운을, 기운을 돋아주고, 기운을 맞춰주고, 이 굉장히 털을 눌리주고, 이 굉장히 좋은 갱명조사 약이거든요. 갱명조사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산신도령 엄마가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애들, 아들 둘인데, 애, 아들 둘도 말을 굉장히 잘 들었고, 비울 만큼 배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사업도 해봤고 장사도 해봤고 엄마와 같이 다 해봤어. 그런데 신아편은 못 이기는 기라. 신의 장난은 이길 장사가 없어. 그래서 가정을 막 치고 자식 하, 눈물이 날란다 자식을 치고 돈을 치고 다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항사 신령님이 굉장히 감사하게 난 생각하거든. 사항사가 없었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됐겠나 엄마와 자식이 뿔뿔이 안헤어졌겠나 누가 죽었을 수도 어, 있다고 죽었지. 생각합니다. 그래. 네. 아마 내가 <웃음> 안 죽었겠나. 세상 살기 싫다고. <웃음> 그지? 많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게라. 그래서 산왕사 신령님이 너무 고맙고 또 호산신보배가 신이 안 와서 할아버지를 못모셨다며 만중생을 끈지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호산신보배는 굉장히 보도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 일로슬프 이 과정은 굉장히 슬퍼요. 정말 슬퍼서 <웃음> 서로 산신도리 엄마하고 내하고는 서로 눈으로만 말하지. 우리 청마하고는 서로 얼굴만 보고 눈으로 말하지 뭐. 이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이래안 하고 서로 눈으로만 일하는 거지. 서로 마음을 서로 마음을 눈으로 읽고 그래서 사랑사 고은산 신령님한테 한가족이 의지를 하면서 그래 하니까 지 자리가 있더라고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야 신령님 원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저거 조상 원력 세고 우리 조상 원력 세고 다 삼합이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호산 시범에 너무 기분 좋고 죽어가는 중생 죽지 않게끔 용기주고 힘주고 이 자리가 있다는 거 나는 참 좋은, 일,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내가 뭐 했다, 그막뭐하 사람들이 다 알, 알고 계시는 거고. 여러 사람들 내가 병든 중생, 이런 것도, 기타 등등. 그래서, 앉아, 산항사에서 3년 기도를 하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앉아, 2년은 죽을 판살판하고, 앉아, 3년째는 법원 일 때문에, 법원의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인가, 뭐두 달에 한 번인가, 몇 달에 한 번인가, 그거는 법원의 일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면서 갔다 왔는 뿐이고 그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앉아 신의 밥을 먹자 니도 니도 이렇게 고달팠는데니 네 사는 게 너보다 이제 앞으로 더 고달 픈는 사람도 있고 너보다 힘든 사람도 있고 너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도와야 안 되나 그래서 신불산 백일기도하락 했습니다 그래서 신불산 1백일로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했는 거 사항사에서 말문이 다 터졌습니다. 뭐 어어어어 어, 어, 안했서 그렇지 사항사에서 말문이 다 터졌고 또 신불상가가 더욱 더 터졌고 그래서 어짓 신붓을 하고 신, 어, 신도 똑바르고 사람도 반듯하고 원래 사람이 반, 반듯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에 굵은 열매가 여니까 산신도령이 기도도 너무 열심히 했고 그래서 아래 백일 기도 마치고 어제 신굿하고 오늘 앉아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 자 인터뷰하고 그래서 굉장히 점을 잘볼 겁니다 잘 보고 호산신보배가 생각할 적에는 사람을 보면 알잖아 네. 저건 다구지다 안 다구지다 요거몇 점짜리다 하면 답 나오잖아 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네. 신이나 교수나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민간인 주부나 벌써 정수가 나오잖아 사람을 봐도 네. 다 등급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산신도령은 굉장히 잘한다고도 생각하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신도님들 우리 산신도령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타이만 생각해 보이소 <웃음> <웃음> 그러면 산중대와 찾아보이소 찾아보면 앞에서 동작을 실리가 떨이떨이 떨이 열에 앉아가 열 앉아가 사랑 대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쁘게 봐주시고 우선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처음에 점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부사에서 기도를 했을 때도 그렇고요. 항상 처음에 그 마음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말고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마음이 변치 않게 꾸준히 가할 수 있게.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넘어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사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20대의 그 정신적인 갈등으로 인해 직업을 오래 지속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제 마음이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갈 길이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사업 아이템도 자주 바뀌고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더욱이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하시던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본 종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에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30년 넘게 하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본인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욕을 많이 가지게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도 그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그 종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믿든 간에 결국에 우리는 조상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상님에게 원력을 받고 그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애군을 떨쳐내는 것이 가장 좋고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검사라든가 이런 이제 무속인 관련된 분들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열의 여덟은 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기 직전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때 해소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내가 앞으로 위험이 생길 수 있을 경우에 그거를 미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안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쉽게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장기기도를 2년, 3년 가까이 하면서 누구보다 일반 신도분들이 본인의 걱정이나 어려움이 어떤 거로 인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그 부분을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오셨을 때 더욱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어, 예쁘게 잘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산신도령한테 물어보러 가십시오. 그러면 은 따박따박 짜복짜복 지 아는 데까지 점을 잘 쳐드릴 겁니다. 아시겠지요? 구독자 신도님도 한 가보이소. 그 산신법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